일단 모션캔슬 있네 S 누르면 원래 평타 사거리가 175인데 이거 쓰면 75가 늘어나 근데 1렙 더 찍으면 더 늘어나고 되게 매끄럽게 나온다 이거 벽, 벽 넘을 수 있나? 벽은 못넘네요 음. 아, 데미지는 안 들어가는데. 공격 시킵니다. 마우피를 입습니다. 공속 올라가는 거고. 그럼 이걸 이제 응용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 농레벨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일단 멀리서 다가가겠죠. 이한번 들어서 병큐. 한 다음에 공한번쭉돌고큐 둘째 쯤에 병큐 하고 또 공돌고 Q 둘 쯤에 병큐 해주면 풀콤보인것 같아요 약간 이래처럼 해볼게요 와와야 근데 개 세다 갔는데 와 뭐야 이거 한번 w 켜볼까 이제그러면 음 데미지 들어가는구나 약간 그파워캐할때 나루토 그 사루토비처럼 각해분신 나체를 하면서 막 때리는구나 라인클리어가 구려요 중요한게 라인클리어가 상상히 구립니다 분신은 상대 쪽에 만드는게 좋겠네 도망갈때는 자기한테 놓고 그냥 상대 근처에 놓는게 제일 좋겠네요 좀 맞아 봐 재밌는데? 와 일단 데미지, 일단 상버, 살벌해요. 아 공을 한번 껐다가 퓨용큐하고 한번 넣었어. 와한번다이브해 볼까? 아 아까운데, 나 죽었다. 아 죽었다. 나였으면 같이 먹자고 하 먹었다. WQ. 아 이거 대시도 되는구나. 와 이거 약간 대시 스킬처럼 되네 맞네. 약간 대시 대시처럼 나가네. 아 약간 평큐가 요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. 요리 나섰었쪽그 계열인 것 같은데 평큐가 평캔 되는 것도 그렇고. 토탑이 쳐지는 것도 그렇고. 해볼까? 뭐냐, 방금? 내가 있는데 뭐냐? 어디 갔노? 야 근데 왜 우리가 지냐? 안사지롱 형타 딴데 쳐주고 이건 공 안써 잡으니까 그냥 아끼고 아왜 밀어 에어보니 두번 개 재밌는데? 멀리서 한대 터주고. 오, 개 재밌는데? 아, 이번에 죽음의 무도도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면 되잖아. 아, 좋다. 군단의 방패. 지금, 왜냐면 하 보통 티아멧에 불클, 티아멧, 불클 이렇게 가는 애들은 체력은 높은데 방마저가 보충이 안 되거든? 근데 방마저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어가지고. 좋다. 이 상황이면. 왕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안그랬어요 야블라덴는 졌는데 지금인가? 오예 나이스 난4포가고 있는데 일단 얘는 무시하고 도망가 나왔으면 못잡아 어차피 나갔으면 어차피 못잡아 있어요? 볼까봐 왜 안꺼? 와 존나 좋다 와 존나 좋다 이겼다 만세 왜 엑소스는 안쳐? 버그 지진